자 비트코인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나리오를 두개를 만들어 놨었죠 첫번째 가격이 3900레벨을 뚫는다면 다음 레벨인 416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게 첫번째 시나리오 그 다음에 3900레벨을 존중을 한다면 다시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3720그 다음에 거기가 뚫린다면 다음 레벨인 35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보시면 4160레벨 존중을 했고요. 3900레벨 존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와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웃음> 보시면 저희가 추세선을 그려놨었죠. 추세선까지 존중을 해주면서 지지선하고 추세선이 뭉쳐있는 이 3720레벨을 존중을 하며 현재 가격이 여기에서 머물러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3720, 3720레벨 3 7 2 0 이런식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3900레벨까지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상승추세 나올 수있겠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간다면 브레이크리 테스트 이후 저희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35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자 한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ABCD 패턴을 했을 때 가격이 61레벨 가장 이상적인 피보나치 레벨이죠. 61레벨 61.8레벨을 더블 바텀을 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았을 때 가격이 여기서 한번더 위로 올라왔을 때 강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서 거래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했던 그 레벨들을 다 존중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현재 130레벨의 지지선을 뚫고 현재 저항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상승하며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죠 자 보시는 것은 추세선과 가격의 전저점 이 레벨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가격을 현재 가둬놓았으니 위로 올라간다면 추세선과 저항선이 맞닿아 있는 130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 전고점 그 다음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추세 보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전저점을 토대로 이 지지선을 뚫었을 때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118레벨 113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더리움의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갇혀져 있는 동안에는 거래를 삼가해주시고 브레이크리 테스트가 나온다면 거래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선을 그어 보이면서 가격이 현재 갇혀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디에 47레벨과 추세선 사이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만들면서 가격을 가둘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를 뚫어야 되냐. 이 레벨을 뚫어야 됩니다. 47에서 44레벨까지의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와 같이 브레이크 리테스트 해서 어디까지 51레벨까지 51레벨 뚫린다면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 보일 수있겠고요 현재 47레벨이 넥레벨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등을 한다면 저점이었던 43레벨, 43레벨이 뚫린다면 그 다음 저점이었던 41레벨 그 다음에 39레벨 36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가격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 리테스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고 거래 하신다면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거래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 현재 350레벨이 4레벨로 자리잡고 있고 저점은 340레벨, 고점은 370레벨을 이루면서 가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 안에서 현재 가격이 지지선에서 여러 번 존중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서 보시면 가격이 더블 바텀 이후 추세선 근처에서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자,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확실하게 350레벨까지는 가줄 것이고요. 그 레벨이 뚫린다면 일단 357레벨 방문한 후그 레벨을 뚫게 된다면 전 고점이었던 371레벨까지 확실하게 올라가는 리플의 모습 보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닌 전 저점을 뚫었을 때 332레벨을 뚫었을 때 다음 레벨인 322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리플의 시나리오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거래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OS입니다 EOS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하이라이트 해놨던 부분 3.65레벨을 토대로 저항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존을 만들어서 위는 3.77레벨까지 아래로는 3.5레벨까지 그 구간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가격이 그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리 테스트 이후 그 다음 레벨 저희가 말씀드렸던 3.2레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추세선 그어주고요. 가격이 일단은 올라가게 된다면 3.5레벨 전 저점이었던 3.5레벨을 지키느냐 아니면 뚫느냐가 가격의 관, 어, 움직임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뚫게 된다면 3.9레벨 또 올라갈 수 있겠고요. 4.2레벨 그 다음 레벨인 4.5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 보일 수 있겠고요. 하락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레벨을 토대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A, B, C, D의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3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 추세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거래를 저희가 분석을 해두었던 모든 페어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거래 하시기 보다는 보시면서 캔들스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뭐 이것 저것이 어떤 식으로 가르키고 있느냐 힌트는 무엇이 주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들 보시면서 거래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